자 소녀 전쟁이라는 게임입니다. 소녀 전쟁이라는 게임이고요. 어 19금이에요. 청불이라서 어,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출정해서 보면 됩니다. 제가 출정을 했고. 자 그럼 이제 도전을 누르면 여기서 스테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박세준 안녕하세요. 자 무장 실현 뭐 이런거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도전을 눌러서 보시면 덱싸움이에요 덱싸움이어서 일단 이렇게 여섯 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섯 개의 캐릭터를 전형에 세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쪽 상대 진영은 이렇게 1파트 2파트 해서 1 2 3 보스까지 이렇게 잡히네요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웃음> 그러면 한번 직접 플레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전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삼국지에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렛츠고! 자, 여기서 오토. 자, 오토. 그리고 요거 놓으면 이제 스킵 넘어가거든요. 전투력에 따라서 스킵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 배속을 또 2배속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토 한번 풀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 1번 파트 끝났고 그러면 2번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데, 자 여기 5위가 특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캐릭터를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하이라이트식이 나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다음 5위 네원 플레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간편해요. 진행 속도 빠르네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위를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컷을 볼수 있습니다 스키스는 하이라이트 컷아 이렇게 힘드네요 자, 이렇게 길어질 때는 우리가 이거게누면 스킵으로 계속 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모토나리모리 MVP 바로 봤고요자오위 나왔습니다 오위 뭐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갈량 바로 오위오 이펙트가 아주 수퍼합니다 여러분의 계속 이 친구 5위만 보네. 자, 이번에는 SR. 5위 오. 오, 아주 멋있습니다. 5위 한번더 갑니다. 오, 제가장이지 아, 이거 제가장이 아니라 조자룡이네. 음, 조자룡이 아, 최고 딜러래요. 제가 조연이지만 확실히 다르네 근데 조자룡이 지금 삼성이라서. 아, 그러네, 삼성이네. 머리 못 흔들어. 피피하네, 예. 성급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 되네. 아, 이렇게 뽑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캐릭터가 있대요. 새로 나온 캐릭터. 핫토리, 나... 핫토리 한조. 오늘 나온 캐릭터거든요. 요, 핫토리 한조. 핫토리 한조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핫토리안조 새로 나온 오늘 새로 나온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SSR이라 폼 뽑기 빡셀 것 같긴 한데 신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감옥 탐색이라고 있어요 쉽게 쉽게 빠르게 할수있 접근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하감옥 탐색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 받고 아까 이제 저희가 조금 시험 삼아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 우리 요 친구 이제 떴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도전만 눌러주면 돼요 도전 눌러주고 이거 뭐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스테이지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오다 노부나가 자 이거 딜러 에스크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먹어주고 그리 어, 열고 동상 같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어 비비비가자 안녕하세요 아까 오셨는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셨다 아까 와주신 아저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마찬가지로또 도전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공상도 열고요 다음 단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고천원신여 자, 고천원신여 고천원신여 고천원신자고천원신력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스 만나서 보스 깨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넓혀가는거예요 넓혀가다보면 요렇게 보스 보스가 원신여. 벌써 나왔네요 어, 이제 보스를 가서 잡고 그래서 여기서 스킵 돼 있는 애거 도전 눌러서 승리 바로 되죠. 그니까 장점이 뭐냐면 전개가 빨라요.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막 답답하거나, 그러니까 막한 시간 돌려도 2 시간 돌려도 할수 있는 게 빠르게 빠르게 계속 생기니까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죠 확실히 모바일 게임들은 좀 그런 스피드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버프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여러분 어떤 건지 좀느낌 오시죠? 여기서 선제점을 눌러요. 그래서 이 캐릭터와 이 유저랑 호감도를 쌓는 거예요. 호감도를 쌓고 밑에 보면 여거 있죠? 음식들. 자이 음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과의 선물 눌러. 여기 호감도 레벨이 이렇게 올라요. 네. 호감도를 이렇게 오르거든요? 야, 비비비 아저님 지금 즐거워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호감도를 올리고 이 비밀을 가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밀 씬을 응. 오픈할 수 있군요 캐릭터마다 이런 게더 응.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비밀 씬이 이렇게 오픈이 음, 예. 됩니다 비밀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뭐 하나의 컨텐츠이다 재미일 수 있겠네요 여분들이참 좋아할 만한 용소죠 다른 캐릭터도 한번 볼까요?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반차 차차. 귀엽더라고요.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자, 요차차 이것도 이제 들어가요. 자, 요것도 이제 일관 선물로 호감도가 아, 뭐야. 뭐야. 어, 호감도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네요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가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가차차차차차차차차가차차차차이차차차차있차차차차차차차차 이런 아 자, 진짜 안돼요 저지 눈이 아파요 지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호감도 올랐습니다 자 비밀컷 공개 성준님 축하드려요 살짝 이제 서먹한 사이가 됐어요 이제 자, 마치 연애할 때첫 만남처럼 그런 느낌 날 비밀 갑니다 오 네, 이런, 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네. 느낌으로 이게 원래 흑백인데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호감도 상승하면 여기 있는 걸 써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선정적인 장면을 볼수 있다! 과감한 어. <웃음> 음. 장면을 볼수 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음. 정리하겠습니다 음. <웃음> 자, 여러분들 어쨌든가 저는 음. 게임적인 측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음, 게임적인 측면에서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속도감이나 그리고 다양한 모드나 이게 그리고 시간을 끌수 있는 요소가 없어 음. 시간을 일부러 잡고 막 이거에서 늘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진짜 미소년을 좋아하고 일본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 아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RPG 안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버리지 않고 다 녹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탄탄하게 녹였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다른 게임 용구들을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녹여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스킬 이펙트나 뭐 아까 5위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전투 그런 이펙트 그리고 전투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여기 아까 이 모험 이 모험 모드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자원이 딸렸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지하 감옥 그리고 용녀 토벌성 요거 이제 보스 보스죠 그리고 고천원 시력 여기서 또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원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쉽고 간단하게 좋은 것 그래서 무과금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장비 강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살려서 가성비 릭터로 하면 무과군 캐릭터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